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어떤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많아 장사가 잘되 좋았죠. 요 그럼 이 도시 재생 사업에 거는 기대나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아파트 사람들 많이 살게끔 하면 참 좋지요 예 평화 아파트에서 산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요뭐 애들 피우고 뭐 이러니까 뭐 그때는 행복했죠 일단은 희망을 거기다 걸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웃음> 늦게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성동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어, 많이 들어와서 아주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다 모여서 행복하게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촌에서 네, <목소리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어떤 건지요 아, 어, 애들 키우고 사람 많을 때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가 좋았어요 여기 뭐좀 젊은 사람들 일거리도 좀 들어오고 사람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사행길에 있는 장성이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나은 장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장성 어, 파이팅! 장성 따뜻한 마을 파이팅! 예. 따뜻한 마을 장성 지역 파이팅! 따뜻한 장성 탄탄마을 탄탄 탄탄 마을 파이팅! 파이팅! 따뜻한 장성 탄탄마을 화이팅! 따뜻한 장성 탄탄말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따뜻한 장성 탄탄말 화이팅! <웃음> 장성 탄탄말 화이팅! 장성 탄탄말 화이팅!